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타란툴라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 보니까 뭐 삽으로 파서 막 잡을 그런 구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타란툴라 구멍인데 그 구멍을 한번 파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떤 타란툴라인지 종류 를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빠지 파지나 오, 야. 참고 여러분 얘네 독성이 약해도 독이 있기 때문에 모든 타란툴라에 독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 뭔가 본것 같아요 뭔가, 뭔가? 다리털 다리털 다리털? 네. 네. 얘네가 얼마나 깊게 파는지 모르거든요 종류마다 너무 달라서 여이 네, 쪽으로 갔어요 어? 아 그렇게 가는구나 네 오. 이거를 확인하면서 아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약간 개불 느낌이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또아 그러네 오 어. 기 구리 또 있죠 오 맞네요 이거 짱네 구리 엄청 큰데 짱해졌어요 구리 어 그러네 그럼 작은 개체예요? 그렇겠죠. 오. 근데 뭐큰게 들어있을지 작은 게 들어있지 을좀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해서 아니, 찾아가서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어디서 해보셨어요 이거? 저 인도네시아에서. 또 어. 먼저 가셔가지고 아, 갑자기 박차 나거든요. 아 박차 나와요? 막 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 조심해야 돼요. 좀더 아래쪽으로 나왔네요 어. 우리. 그네 아니, 굴이 내려갔어요. 그래 네. 이렇게 추적해서 가면 은 나오는데 굴이 너무 작아졌는데? 다른 거 팔까요? 보이시죠 굴? 네. 어? 오. 어. 맞지?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서 그때 나와 있는 거 봤어요. 어 나와 있는 거. 요빵면 할래? 네 어, 좋아요. 크다. 불 커요? 네. 네. 어떻게 파니까? 처음에 어떻게 파는 게 좋아요? 옆으로 이렇게 까낼까? 그냥 아까 어, 이거 저도 확옆게잘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까 불을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서 물진 않죠? 아니 빵님 물것 같아요. 그럼 물려. 스파이더맨. 어, 오잘 탔다. 어. 오이 깜짝이야. <웃음> <웃음> 근데 타란툴라 잡으면은 눈 통은 있죠? 아, 여기 굴 있네. 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네. 오, 깊다, 깊다. 깊어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만큼. 오, 오. 형님이 이런 걸 확인하면서 한번 오, 직접 좋아요, 하시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별로 희에요 여기 아래인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타볼까요? 일단, 파페는보는게날것 같아요. 와, 진짜 딱딱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흙이. 되게 신기하다, 여러분. 숙소 근처에. 오, 오, 오, 오. 숙소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아마존이에요, 여기는. 와, 이게 숙소가 아니에요, 진짜. 말만 숙소지 야, 이거 아마존이. 아마존이지. 오. 오. 오와, 와, 굴이. 굴이 왜 이렇게 길어졌어? 여러분, 굴이 너무 깊어요. 이거 지금 여정수 30cm 팠는데 여기 여기 나머지 여기 잔해 있지 않겠죠? 어 얘는 또 열로 나 네. 있다 어뭐어움직였 아닌가 있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밤에 낮어 나중에... 예,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피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 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작아요 작아 아요정도면 괜찮은데요? 와와 음. 진짜 타란툴라와저 야생에서 처음 봐요 여러분 진짜 옛날에 막 키우고 해서 너무 재밌게 잘 키웠는데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저 처음 보는데 야생에서 너무 새로운데 이거 바분류인가 보다 그죠? 잠깐만요 이거는 암컷이고 네. 손짚퍼봐기 넣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땀이 잠깐 우와, 했거든요. 우와, 근데 진짜 역시, 야 역시 럼브르. 나이스 타란툴라 잡았습니다. 타란툴라 한 번만. 네. 아, 인 아마존 메이드 아마존. 아마존. 아 메이드 아마존. 자 움직여봐. 움직여봐. 와얘 야생에서 진짜 타란툴라 보다니 진짜 너무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근데. 빨리 잡아야지 얘가 기분 상하면 표시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와, 너무 신기해. 이거 독립 보이시죠? 이거 물리면은 진짜 장갑 다 뚫립니다, 여러분. 와, 왜안 걸어볼까? 와,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어? 어, 근데 너무 얘네들이 비싸게 생긴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바은류 맞는 거 같은데. 바은류는 맞는 거 같은데. 그 미동정일 거같아요 한국에서 저 이런 애 처음 본 아, 감격이 없거든요? 야 나와, 야 나와. 지금 다리 하나 걸쳐 있거든요. 여기 땀이 비오지 개천합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웃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어, 크다, 크다. 오 크다. 아 오. 오 예수 아... 컷 같다. 그죠? 자, 아우, 오. 이야, 아, 이야. 암컷, 암컷. 암컷이요? 어서 우리? 네, 아저 아마존 살고 있었는데 여기. <웃음> 거의 다흰도인인데 네, 아마 원주민이요, 에 원주민. 야, 우선은, 여러분들, 타란툴라 맨손을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와. 보요 어, 쌀벌해요. 사냥했어, 뭐를. 우와. 야간에 오면 이런 거볼수 있어요. 우 대박이네. 진짜 뭐 먹고 있네? 예. 네. 우와, 신기하다. 오, 여기 탈피하고 있어요. 여친가요? 음. 여친? 오, 여친네 오. 음. 아, 굴을 보는 구나 오, 이제 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있다. 뭐뭐뭐 타는 줄라어뭔가 부르륵 했는데. 야. 오케이 와. 얘 독립벌레 이거 보세요. 아까 그 작은 거랑 다르죠? 네, 근데 같은 종은 맞네요. 같은 종 맞죠? 엉덩이에 붉은색 털을 봤을때 파이던가 <람이> 아, 너무 타라툴라를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아, 맞을 거예요. 제가 어... 이제 아마존 타란툴라 쳤을 때, 어, 이 친구가 나왔거든요. 어, 어 음, 맞을 겁니다. 네, 네, 네. 이 친구가, 수쿼. 어, 여기 보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검은 색깔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어, 어, 아, 어, 그러네요. 네, 수컷입니다. 다리가 엄청 길죠? 음, 아까랑은 그, 다릅니다, 여러 아까 암컷은 다리가 짧은 거든네요 음. 어, 캡틴. 땡큐. 예스 파이 오. 아. 야, 야. 조심해 조심해 포이징 예, 포이링 너무 완하워 아, 오 마이 갓. 아안녕요이나 아, 일어나. 어, 물 그래. 물 그래. 이 있다. 게 있다. 이한 순밖에 안 돼서 어, 이기 이거를. 어, 오케이, 오케이. 목줄랄. 아, 아 협동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어, 예, 성격 있다. 어, 아, 나도 종류는 모르겠어. 그냥, 아, 종류 아, 애널 종류네. 와, 여기 지금, 와, 귀뚜라미 지금 큰게 있네요. 아, 마보에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침노린지가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아니요. 빅사이즈에요 아, 당시에 야, 흥분했다. 스에서그러고 네. 음, 빵님이 있 어. 오. 와, 빵님. 자, 이 타르첼라 언제 이렇게 구워보고 어 그러니까. 자, 일단, 이 털에 다 녹여야 될것 같다. 음다 녹였다. 오, 뭐야? 오, 걸린다. 벌써, 벌써, 벌써, 벌써. 어이. 네, 오, 오, 오. 우와. 약간 오징어 아니에요, 이거? <웃음> 근데 이거 먹으면 새우만 난다는데. 아, 진짜요? 네, 제가 듣기로는.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털이 지금 불 타고 있어요. 엉덩이 털도 다 해야겠다. 아, 엉덩이 털 해야겠다. 네. 오오 구워지는 건데? 그 약간. 어, 끊는데요끊는 어, 소리 나지. 잉 소리가 나요. 아, 자, 떠, 지금 떠. 다리털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 다 해야 돼. 어. 자, 여러분 여기 다리털 한번 걸려보고 아, 오, 탄다, 탄다. 자, 타, 타, 타, 타. 다리털 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와 오! 꼬리 엉덩이가 터졌어요. 어, 끌어오르는데? 요 어, 끌어올라. 볼 어, 살짝 이게 약해져요. 전 살짝 일단 털을 다 태워야 될것 같아요. 음. 야, 신기하다. 진짜 여러분. 타른촐라를 태워서 내가 먹어보다니.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팔잖아요. 그죠? 괜찮을까요? And Korean is lady first. Thank you. Uh, you can i m not a lady. Just thank you. I'm not a lady. 어때요, t do you think? I'm not a lady. I'm not a l a d 딱 I'm not a l 요 d y I'm not a lady. 대 무슨 냄새야? 고구마 냄새 나요오진짜 장수씨도 걸었구나 어, 맛있다니까. 추계를 가다니지 추계를? 추베를그래키드 음,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그백반석 응. 오징어만 살짝. 그게 급히 드스게요 치즈 마マシンなんかもう로んちゃんのおじもあおじもあすきや어まいじゃないのあすきやんまいあすきやんまいあすきやん oui. Okay. Yeah, okay. Yeah. 아, 예, 예, 예, 예. t t i m 이렇게 27년 그건데 처음이요. 되게 그냥 편하게 드시면. 어, 그냥, 그냥, 그냥 이거 뭐 먹으면 어때? 일단 뭐야 너? That's good. t s good. 오오오야 오! 오, 오! 오! 오아 나이스 어서 나 이리 와서 빨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리 가나와야 빨리 가나와야 빨야야야야야야야야야 슈우베슈베 e 슈베 e t h o t s h o 아 o e b e t t o o e b e 아, t e r 아, h o e 아, 슈베르? 예, 예, 예.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먹었어요. 여봐 뭐. 응! 쇼케! 응, 오 쇼케! 어쇼 오케이. 오케이! 에이! 오! 어. 굿나잇! 굿나잇! 로나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타란툴라까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 작고 또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그렇죠? 아 진짜 나는 최고였어요 제가 아마존에 사실 올때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아마존에서 음. 나는 다시 이제 처음 들어오면 안 오겠다 했는데 아 날이 갈수록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너무 아.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형님 어떠신가요? 오늘 너무 좋아요 <웃음> 저도 아마존에 너무 좋아요 <웃음> 아 그러면 우리 일단 내일은 이제 낚시부터 아마 시작을 할것 같고 오늘은 일단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봐요 안녕